안녕하세요 김상훈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0일 수지 롯데몰이 오픈했는데요 과연 롯데몰 오픈과 36만 수지상권 어떻게 변할지 과연 창업자 입장에서 위험요인 기회요인은 뭔지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롯데몰 앞인데요 야 랜드마크 조용물 아주 멋있습니다 어, 참고적으로 이 롯데몰은 야연면적 44,000평 지상 6층 지하 6층 매장인데요 어, 신분당선 성복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분당선은 승하차인원을 공개 안하기로 유명합니다 일단 수지 롯데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야 들어가면 센토리 있고요. 대형 24m led 전광판이 중심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야이 수지 롯데몰 같은 경우는 1층부터 6층 그리고 지하 1층 푸드몰까지 음식점이 무려 93개가 있습니다. 아, 롯데 따르면 롯데몰의 출청 컨셉은 올리, 몰링맘입니다. 사실, 은 몰링맘의 천국. 음. 어, 과연 이 롯데몰은 36만 수지 소비자들에게 어, 소비의 천국이 될수 있을까요? 음. 상당히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1층에는 정말 말 많은 유니클로또유니클로에서 운영하는 지우 매장이 1층에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초대형 자라 매장까지 1층 매장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지유, 음, 자라가 1층의 중심이고요. 1층의 어떤 컨셉은 패션과 부티, 패션과 뷰티인데요. 카페가 4 개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바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지하에서부터 6층까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먹리단길 이 있습니다. 야, 요즘 리단길. 좀 식상한 감이 없지 않은데요. 예, 먹리단길만 하더라도 음식점이, 어, 모든 층에 음식점이 출전되어 있고요. 음식점이 무려 16개가 출전되어 있는 먹리단길 상권입니다. 야, 3층 지나서 4층에 올라가면요 수지 당가 아닙니다 식당가 입니다 예 수지 식당가는 지하와 마찬가지로 무려 33개 음식점이 32개 음식점이군요 음식점이 직결해 있다고 볼수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밥집과 어, 이런 빛깔나는 카페들 수두룩 합니다 야 가로수길에서 봤었던 실로티 카페 베젤루루 매장도 보이는데요. 아, 화려하군요 아주. 청년 다방이 있고요. 떡볶이도 팝니다. 청년 다방 옆에는 아비꼬, 예 일본 카레 전문점입니다. 야몰링 마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반려동물 시장 예 고양이파와 강아지파 시장 요즘 참 무섭게 커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도시락집 코코로벤토 있습니다 일본 브랜드냐고요? 아닙니다 한국 브랜드라고 합니다 리틀사이공 예 베트남 음식점 예 베트남 시장과 함께 상당히 많이 떴던 아이템인데요 리틀사이공, 과연 이곳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수 있을까요? 갓즈라도 있습니다. 예. 갓즈라 브랜드, 돈가스, 그리고 훠궈 마라탕 전문점도 보입니다. 야, 이 4층에서 바라본 이 미디어타워인데요. 야, 이 수지 롯데몰 같은 경우는 이 미디어타워가 전체 쇼핑몰의 중심을 잡고 있다 어, 뭐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지 롯데몰 광고 모델이 개그맨 이수지씨 같습니다 예, 이수지씨가 열심히 어, 미디어타워에서 예, 이렇게 광고영상 재밌습니다 애슐리 보이고요 애슐리 점심 런치 14,000원입니다 야, 몰링맘도 중요한데요. 젊은 어른층, 중장년 실버 타겟에 한식당 아주 많습니다. 예, 풍원장, 어, 부산에서 올라온 미역국 전문점 아이템도 보이고요. 미역국 정식이죠. 미역국 정식. 미역국을 테마로 한 고급 한정식 뭐 이런 쌀과 모든 역시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분위기는 웨스턴이라도 입맛만큼은 아무래도 한식이 절대 불변의 테마다 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 그 옆에는 경리단길의 대표 브랜드 추러스 가게 있고요. 또 대구에서 올라온 브랜드 대구 근대어걸먹의 도너스 오나스앤커피라고 돼있네요 누가 누가 잘할까요 예, 4층 야 몰링맘들의 재충전 리프레쉬 공간 그린홀 이 있는데요 야 전망 좋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본 성봉역 아파트 단지 풍경도 보이고요 아 내지겠지 어, 불멸의 스테디셀러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죠 야 이런 매장마다 스토리보드가 다 설치된 것도 재밌습니다 나곤타코 나곤타코 무슨 음식점일까요? 멕시코 음식점입니다 대표 메뉴 파이타라고 하는데요 뭐3 1천원에서 38,900원까지 만어뭐 스타필드 1,2,3에 다볼수 있는 탄탄맨 공방 뭐 이런 매장도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음악박물관 와이거 뭡니까 그 옛날 옛날식 음악다방 모양을 하고 있고요 야 추억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창업통도 눈에 들어온 상품 와우 워커맨입니다 야자 중학교 때 워커맨 야 음악 듣고 자져러졌던 기억 생각나기도 하고요 점심 먹어야겠습니다. 배고파서요 남산 돈가스 집에 갔습니다. 야, 돈가스, 한국식 돈가스, 일본식 돈가스, 돈가스는 정말 식당가에 빼놓을 수 없는 스테디셀러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 돈가스 카레덮밥, 치즈 돈가스, 뭐 이런 거 한번 시켜봤고요. 스퍼마켓에서 파는 요게라멘, 어, 여기 수지 롯데몰의 명물 가게라고 알려진 야 VR 게임장도 있습니다 게임도 하고 그 옆에는 또 이런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챔피언 더 블랙벨트 야, 와일드한 어린이 놀이터라고 합니다 실내 놀이터 시장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라고 하고 몰링 맘들은 어, 룰루랄라 쇼핑을 뭐 이런 컨셉이라고 할수 있겠죠 야 아이스링크 있습니다 크진 않은데요 야 이곳 그 아이스링크에서 야 롯데월드 같은 이 롯데월드와 아이스링크 빼놓을 수 없는 어, 그 옆에는 와인샵 있습니다 젊은 어른 세대 요즘은 사실은 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이끌어내는 이런 젊은 어른들이 만들어내는 와인샵 그리고 실론티 카페 베질루루 야 프라이데이스 있는데요 TGI는 없습니다 5층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5층에는 8개 영화관이 있습니다 야 사실은 이 롯데몰에 오면 먹고 있고 놀고 즐기고 리프레시까지야 이제 지하 1층만 보지 않았는데요 야쭉 보면 이 3층은 키즈테마로 꾸며져 있고요. 온갖 종류의 키즈 전문 브랜드 매장 정말 많습니다. 야 아켄 북딩골 예 성수동에서 보여줬던 서전 플러스 생활편집샵의 콜라보 매장 컨버전스 매장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야 미디어 타워 조금 재밌는 영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야, 1층에 아이들 정말 좋아하고 있고요. 야, 신기한 VR 컨텐츠. 야, 아이들 대상으로 포토존 역할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몰링맘들의 슬로건. 우린 예쁘니까 예쁜 것만 입자. 예, 옷가게들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지하입니다. 야, 지하 1층에는 4층과 마찬가지로 전문 음식점 33개 매장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야, 정말 많은데요. 이거 수지 롯데몰은 어떻게 보면 잠실 롯데월드몰처럼 거기야잠실에한 100개 정도 남짓인데요 이곳은 무려 음식점만 무려 9세개야 지하에서 줄 서는 가게 군산 이성당 야 사람 정말 많네요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수지 롯데몰 과연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수지 롯데몰의 음식점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수지 상권에서 밥집, 카페 사장님들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위험합니다. 반대로 주류나 배달 음식점 아이템들은 오히려 롯데몰의 기회 요인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롯데몰 과연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창업자 입장에서는 겁먹지 말고 몰링 소비에 맞서는 틈새 컨셉 틈새 변별력 찾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